그 다음에 없는 아이가 95%예요. 없는 네. 을 음. 했을 때. 그리고 있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 그리고 없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 네. 있는 아동도 있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 네. 내가 능력을 할게요가 없음으로. 없는 아이를 있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음. 이가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을 좋하 판단할 확이런 나년 모아서 지을 전문가한테 가서 검색받아서 정확하게 가둔 게쉽기주기 확인해보면 만분에2 6이 나오죠. 네. 얘를 셔측로 검색하면. 그죠. 아아. 얘가 어번이거든요 네. 지출하면 이고 전문가가를 하게한어가면 일단 어요 음. 해서 어, 6 .6 아,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한 번은 전문가가 그 다음에, 번에문가가그깐 이래, 정확하게 이정한 확률은 이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네. 그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전체 1이 12개를 고르는거겠죠요 네. 그리고 1, 일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있어요. 그러면 예를풀어보자면 2, 1, 2, 5, 6, 3, 15, 6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15분의 6을 빼주면 1 5분에 2가 나옵니다. 네. 6분의 3이 나오죠. 오오 생각보다 쉽네요.